어, 얘가 빨리 다쳐서 그럴까, 늦게 다쳐서 그럴까? 늦게... 그렇지, 늦게 다쳐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. 음... 정리됐니? 네. 아유뭐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어, 바로 문제 문제구나. 아이도 문제도 쉽겠다. 아 쉬운 거 하나 하고. 어려운 거, 어려, 쌤이 몇개 가져,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. 2점짜리라서. 너 수준에는 지금 첫 번째 거나, 건너뛰고 얘를 하자. 아니, 너무 잘해서 내가 한번해거세요 <웃음> 내가 지금 자극받은 상태야. <웃음> 한번 읽고, 쌤한테, 아니, 펜은 없지만,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. 쌤이 이렇게 다, 쌤 적어줄 테니까. 쌤한테 이게 왜 답이고, 답이 아닌지, 문제 푸는 거를 설명을 좀 해줘.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. 응, 네, 네, 네. 자, 나 학생이야. 나 학생 빙의한다 지금. 어. <웃음> 자, 1번 영역에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많고.